아, 오늘 무척 덥습니다. 이렇게 더운 날 그냥 반바지 안 입고 긴바지 입고 왔어요. 다른 사람들은 다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. 미쳤어, 미쳤어.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? 9월, 오늘 9월 6일에 7일이에요. 9월 달 완전 가을인데도 이렇게 덥습니다. 데빌스 타워에요. 통역을, 번역을 잘못해갖고, 데빌스 타워가 됐어요. 원래는 20개 넘는 인디안 트라이프 부족들은 이거를,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은, 베어 라치, 곰 오두막? 곰 네. 오두막이라고 불렀답니다. 네. 그게 이제 번역을, 트랜슬리, 통역을 잘못해갖고, 이게 데빌스 타워가 됐어요. 예. 배타워를 됐다가, 그 다음에, 예, 게 예. 영어에 맞게 데빌스 타워로 됐는데요. 어, 지금, 지금, 여기, <웃음> 이거 개명하려고, 어, 지금 뭐, 패티션도 개명하려고, 이렇게, 어, 청원도 올라가고 그랬답니다. 여기 클라이밍 apparently, it's easier to walk. 가 l i m b i n g is a little bit m o 이 e This i 기 a l 가 t t l e bit more. t h 어떻게 이렇게 바위가 생겼냐면은 어, 옛날에 거대한 곰이 소녀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뒤쫓아 오다가 소녀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산신령께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신령이 그 소녀들이 올라서 있는 바위를 이렇게 하늘 높이 올렸답니다 이렇게 쭉 올려갔는데 그 곰이 이렇게 쫓아와서 어, 그 바위를 이렇게 기어올랐대요. 예. 킹콩이 그 엠파이스테프 빌딩 올라가듯이 곰이 이렇게 바위로 올라가서 이곰 발톱 자국 곰 발톱이 이렇게 다 바위를 핥혀놓은 자국이랍니다. 예. 전설 재밌죠? 예, 일곱 소녀와 자이언트 베어. 그래서 어, 그 소녀들은 <웃음> 곰이 이 바위 위까지 쫓아와서 또 이렇게 빌었대요. 아, 산신령한테 빌, 빌었더니 그 산신령이 그 소녀들을 하늘 위에 별까지 올렸대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북두칠성이 됐답니다. 예, 아주 재밌는 전설입니다. <웃음> 이 바위들은 여기서 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. 높이가 365m예요. 그래서 265m 되는 63빌딩 위에,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하나 더 올라가 있는 예, 그런 높이입니다. 아, 이제 그래서 이제 물한 모금 마시고 좀 쉬고 있는데요. 저 바람이 좀부네요 예, 바람이 좀부니까좀 시원합니다. 예, 이렇게 좀 쉬엄쉬엄 가야지 그냥 한 바퀴 다 돌다가는 쉬지않고 한바퀴 다 돌다가는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예. 매가 꼬버림을 하고 있어요 나도 한마리 매가 돼서 저 위에 저 위에 날아가서 위에서쫙 내려다보고 싶네요 이 났었어요. 예. 불에 타 쓰러진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다행히 이 기념물은 바위로 되어 있어갖고 예,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고요. 매의 울음소리 들르셨어요. 헛사와 이러는데요. 매가 나는. 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헝겊을 리본을 점에 놨어요. 안전을 기원하는 거겠죠? 네. 도태미즘. 안전 기원하는 뭐 그런, 그런 걸 거예요. 여기 이제 클라이머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갈 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. 네. 저도, 저도 한때는 암벽을한 5년 동안 타갖고 예, 딱 보니까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예, 또안탄 안벽 을안 탄지도 또 오래 되었고 예, 몸이 지금 다 굳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탈 수가 없고 안벽화하고 예, 하네스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제가 제 배에 갖고 다니고 있긴 한데 아, 정착이 돼야지 그런 것도 할수 있고 그래요. 이렇게. 방랑 생활을 하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준비가 안덜 됐습니다. 음. 좀더제 상황이 안정이 되면 은 예, 언젠간 다시 또 시작하려고 버리지 않고 예, 갖고 다니고 있어요. 올 크랙도 예. Oh, nice. Oh. There you are. Oh. Careful. Yeah. <laughs> Yay. Why aren't you up there with me? Uh-uh. <laughs> I'm good. <laughs> uh, That's pretty cool. It is. It's a beautiful spot. e f i n i t e l y You're welcome. I've not found the other climbers. You were fast. Yeah, <laughs> I s take my life. <laughs> yeah. Thank you. You're welcome. Where'd i d he go? Did we go up there for a n i g t Wow. I wanted to take my l i f g a